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어마어마한 녀석을 잡으러 갈 겁니다. 자요 녀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겨울이 없었다면 이 녀석이 우리나라의 유해 동물 아마 1등으로 판을 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위험한 녀석이네 오늘 이거 안 했다. 방유.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녀석을 낚시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낚시하는 곳으로 가서 그 녀석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녀석의 이름은 바로 틸라피아.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역. 역돔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틸라피아. 여러분들은 보통 역돔이라고 부르는 외래종을 잡으러 왔는데, 이 외래종은 수온이 조금 높아야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실내 낚시 터로 왔습니다. 원래 이제 역돔낚시 같은 경우는 수온이 높아지나 한 7월에서 9월까지 좀 자주 한다고 해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사람이세요? 하나도 없어요. 플렉스 했습니다 자리당 3만원 다 빌렸어요 이거 진짜로? 오늘 사람이 아무도 안 왔어요 <웃음> <개일코>. <웃음> 자 역돔 한번 바로 잡아 보도록 할 건데 제가 낚시를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낚시 유튜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입니다자 지금은 통발 유튜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원래는 <웃음> 낚시 유튜버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낚시 잘해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아, 보여드릴게요 오늘 어 좋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단하게 세팅을 해 놨는데 이 외래종 틸라피아는 보통 찌낚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기 찌낚시 채비가돼 있고 지금 이 실내 낚시터에는 아무 종류도 없고 무조건 역돔 실라피아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일단 여기 쓰는 한 5시간 동안 잡힌 대로 무조건 한번 가져볼게요 제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실내 낚시터면 사람들 무조건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 힘들어요 보건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른 네. 거 없어요 지금 수심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던진 다음에 기다려요 오오 오, 잘해보이네 호수같아요? 아니요 쟤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안서 뭐야 저왜 누워있어 저거 찌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만 불안했다 뭐 당황한 거 같은데? 세팅, 약간? 세팅 좀 하고 <웃음> 왜 이렇게 정수리가 허해요 슬프게 이, 이건 보지 마세요 <웃음> 오늘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아무리 못해도 한 20마리인 줄 알아요. 20마리 오케이 두 마리 잡겠다 이거 좀 불려야 돼요 역동 전용 이거 광고 아닙니다 야 저거 손 쓰는 거 진짜 용기 있는 건데 근데 조금 손이 찝찝하시긴 한가봐요 그죠? 한 번만 봐라. <웃음> 아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이 떡밥을 안 했는데 좀 전에 지금 입질이 왔다 그랬거든요 확실해요? 에. 괜히 낚시 유튜버를 소개해서 지금 불아치신 거 아니에요? <웃음> 나좀 긴장된다 <웃음> 어, 어, 어, 어. 뭐야 굉장히 초보적인 실수인데자 보시면 보건님은 일부러 저런식으로 찌가 많이 안보이게 왜냐면 이게 들어갈 때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자 저는 약간 저렇게 보이게 지금 해놨고 빵님 밥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추베를 자 여러분 이제 던져보도록 할게요 나사자 여러분 이렇게 설치해두고 옆집 탐방 한번 가볼게요 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사 지실래요? 너도 조사 질래? 보이기보다 성격 있네 뭐야 뭐야 아. 아 진짜로? 잘 못하시네 저야 잘 못해요 내가 봤을 때 원래 한 번에 잡거든요 이거 아 한번 해보세요 아 입질 왔어 나갔어요? 떡밥은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역동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자 그럼 이렇게 두고 무한대기 해볼게요 무한대기 오늘 이후로 낚시 절대 안할 겁니다 절대 오, 오 들어갔다 물고 들어왔어오 채채채채 채, 채 잡았어 잡았어 잠깐가져가다 낚시대 가져갔잖아 낚시대 가져갔잖아 와 이거 물고 들어가네 어떻게 낚시대 어떡해 사장님 불러야 돼 방법이 있을텐데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낚시대 중간에 아니 요 분명히 거치대 해놨는데 얘가 낚시대를 가지고 갔어요 지금 일단 사장님 지금 불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건져요 사장님? 뭐 건지는 그런 거 있나요? 낚시대로 건져야 돼요?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사장님 이런 경우 있나요? 없어요 어. 잡았다 어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뒷모습 멋지세요 <웃음> <웃음> 다시 이렇게 던져놨고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거를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와이 낚시대 비싸 보이는데 보건 이 낚시대 가 얼마 정도 하죠? 30,000원 아 놀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긴장해가지고 땀 개처럼 흘리고 있어요 <웃음> 진짜 여보세요 <웃음> 봤어요? 아, 봤어어 튀는 거 봤어요 <웃음> 오요요요요 오요 저쪽에서 많이 튀는데 튀는 거랑 입질이랑은 전혀 상관없죠? 아 상관없어요 아 그럼 쟤네들은 용존 상처량이 부족해가지고 튀는 건가요? 그건 부르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렇게 몰라 저 알아요 됐어요 잡았다 잡았어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턴다 턴다 도와줘 들어 들어 오야 잡았다 잡아서 야야 야, 여러분 크게 보세요 크다. 오, 오, 오, 야, 야, 야. 아 랑브레야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눈에 나온다니까 <웃음> 눈은 왜 풀렸는데요 <웃음>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틸라피아라고 하는데 세계 유해동물 탑백 안에 들뻔했던 물고기인가요? 아니면 들었던 물고기예요?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포식하는 게 거의 베스급으로 엄청나게 포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나 사람들이 유해동물로 아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얘네 열대오종이기 때문에 이 수온이 27도 이상 가야 얘네가 살수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겨울에는 많이 죽기 때문에 아직 유해동물이 되지 않았고 얘네들이 겨울에는 어디에 살고 있는 발전소 같은데 옆에 이제 항상 온수를 내뿜는 곳이 있는데, 자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먹성으로만 보면 사실 위해동물이 맞아요. 저, 여, 여, 여, 조심해. 어, 어, 어, 어, 어. 자 여러분 지금 불이 님한 마리 잡았고 계속 대기할게요. 불이 님이 저 잡으신 거저 주실 것 같은데. 불이 님 가져가 키운다고 랬어요 옆에서 바람 좀 넣어야겠다. 불이 저 커가지고 불이 님 집에 있는 생물 다 먹어 죽일 거예요. 바람 좀 넣고 하면은 런ブル 또겁 먹어가지고 저한테 아마 줄 거예요. 지금 보고 보면 입질 계속 왔는데 애들이 간만 봅니다. 그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웃음> 진짜 알려줄게 내가. 야 찌찌보여 임마 <웃음> <웃음> 모자이크 해주세요 근데 저거 키울 거예요? 저거 너무 키우기 크죠? 이거 너무 커요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툭툭 치기는 하는데 저 찌가 시원하게 들어가진 않고 있어요 근데 계속 치는 건 느껴지거든요 한번더 치면 바로 후킹한다 쳤다 아 빠졌네 아, 아니 잘 못한 거 같은데 보모니 어 뭐하자 발에 떡밥 하나씩 끼고 엄지발가락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 어나 느낌 좋은데 가라앉았는데 나 방금 어,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아 네. 그냥 가라앉고만 해 어, 끌고간다 고간다끌고 끌고 저요 나. 저요 약간 내려가죠 네, 네, 거예요, 거 잡힌거 아이속잖아이랬기야 <웃음> 여러분 지금 툭툭 치고 있거든요 근데 씨. 어? 뭐야? 어, 뭐 걸렸는데? 틸라피아 새끼 아니에요, 이거? 뭐야, 살려. 이거 필요하다면서 빨리 바꾸자, 그거라. 빨리 살려 봐, 살려 봐. 뭐야, 이거 틸라피아 맞아요. 이... 아니, 혹시 모르니까 가져 놔서 키워 봐요. 틸라피아 될지 모르니까. 아닌 거 같은데? 저 보고 님. 저한 마리 잡았잖아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빨리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지금 발가락에 <웃음> 떡바담 거세요. 요만큼은 넘어야지, 요만큼은. 왔어요, 왔어요. 왔어. <웃음> 오! 요요요요요요 개크. 야, 야, 야 잉어네, 오. 잉어. 오, 야, 야, 야. 오 어, 발수. 오오 롱푸르. 오케이 나이스 <웃음> 이거 잡은거 아니죠? 아 이거 잡은거 아니죠?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아 뭐야 <웃음> <웃음> 당신이 이길 수 있어 <웃음> 야나입술 더럽게 나 아까 낚싯대 끌고 가고 끝났어요 여러분 부리님 터쪽 한번 노려볼게요 잠깐 뺏을게요 자리 뭐죠? 내가 새끼 줬잖아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유 자인한 사람 당신이 죽인 거예요 어, 뭐야?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만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꺼내줘오이구 어, 오야. <웃음> 양말 벗어. 자,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크진 않고 딱 20cm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일단 기쁜 건요. 요 다리에 떡밥 필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건으로 이 심쿵 함께 이눈 가려주고 야야야. 여기다 넣을게요. 들어가. 오케이. 뭐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브리네? 얘다 한 마리는 기본 잡을 거 같아요. 20마리. <웃음> 그거 왜 거기 기고 있어요 이 사람아 발을 껴야지 지비치라고? <웃음> 어 괜찮네 보건이 아, 저보다 큰거 잡으면 제가 발가락 넣을게요 진짜요? 어 어드벤티지 줘야지 오케이 초보잖아요 보건님이 <웃음> 한 마리 더 잡을 때까지만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님 음. 언제 나와요? 나큰 놈다 불러 그렇게 낚시초보는 계속 낚시만 해. 했... 그런데 그때 보거니 언제 잡아요? 어, 입질 오는 거 같아. 예? 진짜로? 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어 <웃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또 놓친다 또 놓친다 얘 근데 좀 너무 불쌍하다 어, 얘 주둥이 다 터졌네 에. 찢겼나 보다 어유 그래도 큰데요? 그리고 여기 줄무늬가 이렇게 있는 거랑 아까 없는 거 있었잖아요 줄무늬가 있는 게 수컷이래요 없는 게 암컷이고 자라러분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약간 생기세는 좀 블루길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고 그리고 얘는 마우스브리더라고 해서 입에서 새끼를 키우고 돌보는 그런 종류입니다 자라러분 그러기 얘는 동남아에서는 구워서 구이로 해서 많이 먹는 거고 어요요요요요 펀치야 저도 실제로 태국이나 필리핀 가가지고 구이로 먹 먹었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왜 나랑 같이 안 갔어? 나중에 가자 자그래서 일단 이두 마리 바로 킵할게요 펀치펀치 를할게요그 눈깔 좀 뒤집어 봐요 이거 사진 이죠오잘 나왔다 잘 나왔어요? 한번 다시 컷? 촬영 컷? 오, 오 좋아요 그 동영상이다 <웃음> 야 리발렛 <리발런트. 웃음> 자라브리키에서 틸라피아라는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자 근데 이 틸라피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얘네는 마우스 브리더라고 요이 마우스 브리더가 뭐냐 새끼를 낳으면요 이입 안에서 새끼를 키우다가 새끼를 잠깐 입으로 엉 이렇게 방출시켰다가 위험이 느껴지면 후 해가지고 들이마셔서 입 안에서 새끼를 어느 정도 키우는게 마우스 브리더라고 합니다 이런 물고기 반디은혜야너 이제 마우스 벌려도 돼말안 할거야? 리치네끼 리치네끼 바브레키 리치네끼 자 그래서 오늘 요걸로 뭘 먹냐 자 보통 이 역돔이 뭐 태국이나 필리핀 자 요런 곳에서 좀 많이 먹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게 1955년에 태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이 물고기는 태국에 살지 않고 중앙아프리카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아프리카에서 태국 갔다가 태국에서 우리나라 건너 아주 먼길을 달려온 유해동물 직전을 했기에요 자 그래서 태국에서 먹는 칠라피아 음식 바로 뿔랏 뿔라... 뿔뿔 이름 뭐였지? <웃음> 뿔흘났어 아개 재미없다 아, 여러분 죄송해요 아, 진짜 가끔 재미없거든요 프리기라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럭튀김이랑 좀 비슷해요 자 그러려면 이렇게 일단 손질들어가자 자 여러분 얘네도 다른 물고기랑 마찬가지로 비늘을 벗겨줘야 된다. 벗겨 벗겨 벗겨 벗겨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을 싹 벗겼으면 이제 비린내의 원인 요 지느러미들을 라사 아마 라사 오늘 와 이거 억센거 봐라 꼬리 지느러미 라사 옆에 팔도 라사 자 여러분 그리고 마우스 브리더라 그러는지 입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렇게 손을 내리면은 입이 안에 굉장히 깊은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혀예요혀배� 자 여러분 내장만 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울때 있죠 라삭 배를 싹갈아면 됩니다 어이구야 자 그리고 이제 내장을 빼줄 건데 내장 빼주는 거 잔인하니까 노딱 걸릴 수도 있어서 더 잔인한 노딱걸리는제 얼굴로 할게요 라삭라삭라삭 내장 라삭, 라삭. 빼버리게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다 됐으면 드랍더 첼라피아 여러분 이번에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칼집을 샤 이렇게 내줘요 깊게 자 반대편도 라삭삭으로 라삭 쿠로도자 이렇게 하고 요 두툼한 살 사이사이에 자요 소금을 안에도잘 발라준 거예요 쓱싹쓱싹 쓱싹. 붉은 소금 파는 거 아니야? 아주 예리한 질문이야 근데 이게 붉은 소금보다 얇은 소금으로 해도 괜찮아 얇은 소금 절지마라 자 옳지 옳지 예쁘다 아이고 예뻐 땡큰 맞아. 맞아라 <웃음> 새끼 새. 세끼 리그루야 흐 편집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두고 딱 10분 정도만 재워줄게요 라탕 라탕 잘자 자 여러분 이렇게 10분 동안 져어 놨으면요 역시 튀김가루 튀김 있죠 자요 튀김가루를 겉에 좀 뿌려줄게요 라상라상라상라상눈 덮어줘요 눈, 눈. 어, 조심히가 여기 배때지에도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은 잠깐만 여기 두고 따라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이고 <웃음> 이씨 쿠라이팬킹 그리고 바로 파이 야 <웃음> 왜? 개 싫어? 어. 어쩔 수 없어 결혼했어 늦었어 자 그리고 이 올리브유를 많이 어너너너너너 됐어 됐다고 아씨 왜? 너무 많아 내가 먹을 거야 너 먹을 거 아니잖아 너 먹고 싶어? 응 저희가 저번에 태국 여행 가가지고 한번 먹었었거든요 근데 맛있었지? 응. 오늘은 맛 없을걸? 아배 아파 배 아프지마 그냥, 그냥 싸 싸면서 찍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나만 나만 알잖아 모른척 해줄게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기름이 달궈지면 이케비겹이케비겹이케비겹이케비겹 틸라피아 바로 오이쪬 야오.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바싹하게 튀겨줄게요 아주 바싹하게 하, 네, 고 겁했네 가스레인지 어. 닦은 날만 이런 튀김 요리를 어, 어 오늘 가스레인지 여러분 깔끔하죠 오늘 은혜가 또 닦을 거예요 이거 엄청 튈거 같지 않아 조금만 뒤로 가있어 조금만 이게 아마 좀 많이 튈거 같아가지고 뒤로 가야 되는게 나을 거예요 아마 다 비제레? 자, 맛있겠지? 우와, 레몬 좀싹 해가지고. 레몬 지금 할까? 아니, 일은 뭔 모래야? 뭘 레몬을 왜 해? <웃음> 장난이야. 아유 그냥. 야, 진다, 진다, 야, 뒤로 가, 뒤로. 그래, 뒤로 가, 닫죠, 닫죠, 뒤로 가,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뭐 어쩌라고 있어? 이... 돼. 더 익혀야 돼. 아니야, 다 익었어. 그러니까 일식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더 익혀야 되죠. 덜 익은 거먹건단 디스토마 같은 거는 어쩌할 건데? 너 먼저 먹어. 내가 생명보험 들어왔거든, 넣고. 자 여러분 이정도면 턴오프 우와, 우와. <웃음> 여러분 요거는 기름을 좀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잠깐 들어가 있어 오케이 근데 얘 꼬리 왜 부절이야? 부절이가 야아 부절이가 뭐냐면은 부절이라고 하는 거거든 부절? 부절이가 <웃음> 아니라 부절이 뭐냐면은 내가 애완동물 가져왔는데 <웃음> 아 시끄러워 발톱이 조금 안 좋아졌어 그러면 그런게 발톱이 딱 빠져있다 그런건 약간 어얘 발톱 부절이다 이렇게 한 거야 부절이 뭔가 재수없다 <웃음> <웃음> 스마트 자 여러분 이렇게 싹튀겼는데 여기 비늘을좀 덜쳤나봐요 요건 은혜가 먹어봐 괜찮고 일단 요거 잠깐 대기 해놓고 자 여러분 이제 틸라피아 위에 올라갈 소스를 만들어 줄게요 자 먼저 난장 언언즉당이 롤리로랑 요거 날짜 그리고 제가 단 거를 좋아 하기 때문에 올리고당도 좋은데 설탕 맛은 또 조금 다르거든요 설탕도 살짝 그리고 라리나는우리 마늘의 민족이니까 짱. 간장 좀더넣어야겠는 맞지? 야야야야야 야더 야, 야, 야. 야, 넣은 거 찍지 마 굳이 안 찍어도 되잖아 사람들 <웃음> 이거 편집? 아니. <웃음> 자 그리고 대파, 라상 라상 라상. 자 그리고 로추 가루. 으야. 자 그리고 이 양파 있죠. 보통 양파 칼로 써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위로 넣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홍로추, 라상, 라이 라상, 고로자 여러분 이렇게 재료 싹다 넣고 한번 쫙 끓여주면 돼요.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 로추 던져버릴라. 스와이. 아! <웃음> 어때 은혜 이런 모습? 조사 조사 조사 조 틸라피아 기로 옮기고. 자, 요 만들어진 소스를 틸라피아 위에 쫙. 와우. 자, 이렇게 해서 태국 틸라피아 음식 뿔랄락 프릭이 완성되었습니다. 나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그럼 비주얼 보세요. 자, 기가 막힙니다 은혜야. 무빙 한번 보여줘. 카메라 무빙. 오호. <웃음> <웃음> 오, 월급 인상 500원 자 그럼 뭐더 말할 거 있나요? 바로 한번 추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은 여러분 지금 다 살이거든요? 이야 이 두툼한 거 봐라 미쳤지? 응너 <웃음> 배고파? 응. 어쩌라고 자 이거 양파랑 싹 싸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튀김에 바삭한 거 그대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달콤한 간장도리 같은 거싹 해서 식감도 살리고 맛도 살리는 그렇게 먹는 건데 헬스 보충제로도좀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역도 멀자 그래서 먹고 바로 운동할게요 언제? 오늘 밤에 초배를 음음음오 어. 맛이 없는데? <웃음> 진짜? 어 맛이 없어 무슨 맛이야 그 <웃음> 이게 뭐위 아니면 흙비린내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틸라페를 피를 안뺐거든요 피를 빼야 흑비린내가좀 그 많이 잡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 어, 많이 나왔네? 너 먹어볼래? 넌또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냥 한번 먹어봐 이거 초베르 으악. 어? 하하하하하하 <웃음> 흑비린나 <웃음> 알겠지? 시멘트 맛 시멘트 먹어봤어? 으악. <웃음> 이건 좀 아니다 엄청 심하지? 근데 또 몰라 이게 비늘에서 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흰살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어느 부위에서안 나고 어느 부위에서 나더라고요 자요거 먹어볼게요 초베르 괜찮네 뭐 어, 이건 괜찮아요 그냥 흰살 생선이에요 이건 어 괜찮은데? 여기 살짝 먹어봐 아 싫어 너 얼굴이 거짓말이라고 써있는데 넌 아직 나를 몰라 우리 5년밖에 안 봤어 주 베르 야야야 가만히 있어 설치지 말고 야야야야야 이게 여와두구냐 갖다 버려라 뭐라고? 장마에 갖다 버리라고? 제 말고 장마에 일와아이 놀래가지고 김원재 알약 두 봉지가 전부지. A 알약 두 봉지가 설명했네 근데 이거를 버리가 어, 너무 아깝거든요. 완전 좀 안쪽 있죠? 자, 안쪽 살 요거 보고. 아, 냄새는 진짜 기가 막히게 너무 좋은 냄새지. 자, 바로 먹여. 저배래. 아, 이거 무슨 뭐 냄새냐면 낚시터 냄새가 약간 그 습한 실내 낚시터가 맨나 나는 그런 냄새 있죠? 그 냄새가 나요. 아 이거 뭐 먹겠는데? 은혜 그러면은 이거 먹기 힘드니까 먹는 방법이 있어 일단 이거 살을 다 바르자 뼈 먹게? 무슨 소리야 얘 살을 다 여기다가 빼둘게요 발라서 껍질도 맛이 없나? 저 껍질은 맛있을 수도 있어 제발 제발 부탁해 껍질 진짜 이거 잡으려고 저 3시간 여, 왕복 6시간 운전했거든요 초배래 괜찮아 껍질 괜찮아 나 껍질 싫어해 응살다 음. 바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을 다 발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먹냐면은 맛있게 먹는 게 있어 가위가위에서진 사람이 다 먹자 3세판? 한판? 한판이지그 아무 소용없어 연해한번자연습해 가위바위보. 하짜하자 진짜 가하바하보하하하하하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게요 지금 긴장해서 젓가락도 짭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어, 내가 토할 것 같아. 와, 주을냄가 그냥 생돌이주는 물독을 먹어. 아, 나맛어 <왔다. 웃음> 넌왜 <웃음> 하는데 <웃음> 블루투스 묘역질이야?